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대박나시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스타일드 엔터테인먼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븐입니다 네, 2022년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아, 한해는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르샤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예요 호랑이처럼 호랑이 기운으로 다 무찔러 버리시고요 저도 힘찬 기운으로 올한해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개구먼 김효진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가 호랑이잖아요 호랑이의 그 용맹스럽고 힘찬 기운 받아서요 우리 모두 다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는 멋진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위원입니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1년 마무리 좀 힘들었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예, 제가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숙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건강하고 또 건강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한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응. 안녕하세요 연기자 한순원입니다. 벌써 21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22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우와 이번 설날에는 좋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이민여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 을잘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마다 그리고 노력하는 일마다 생각보다 훨씬 더큰 좋은 결과 얻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전진기입니다 이민연 새해가 밝았네요 팬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내시고 건강 더더욱 챙기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수연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가족분들과 혹은 친구분들과 혹은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다영입니다 이번 설 명절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올 한해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호랑이처럼 하하 호호 웃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경호입니다. 어, 여러분들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원하시는 일 모두 다잘 이루, 이루시기를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터키 로마시대 원형극장 위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새해 복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리가 잘 울려요 쩡쩡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영입니다 네, 모두 2022년 새해 대박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2022년 호랑이의 해 호랑이 기운 가득한 한해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손선영입니다 어, 2022년 이민년 흑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어 올해 흑호랑이 기운을 받아 더 건강하시고 어,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조수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기운 듬뿍 받으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호랑이 힘찬 기운 받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유빈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호랑이 기운 잔뜩 받으셔서 올 한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권영민입니다. 이번 설날 가족들과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트 엔터테인먼트 가수 한초임입니다. 어,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해에는 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영입니다. 2022년 어,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일도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신인배우 이금주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호랑이해라고 하는데요. 호랑이띠 저의 힘을 받으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설 가족, 친구,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까지 모두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